지금 현재는 어. 많이 어 그쵸 그렇죠?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누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어 우리 손님이 저뭐 유튜브 보고 오셨다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건 아니고 옆머리에 수을좀 많이 치셨던 분이라 머리도 많이 뜨고 막 옆에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제가 머리를 오른쪽을 먼저 잘랐어요. 자르고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놓고 어 뜨지 않게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꼭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머리를 자를 건데요. 머리카락을 좀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자를 건데, 머리가 많이 떠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를 때마다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맞죠? 좀 힘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 머리가 많이 거친 이유는 우리가 초보 명사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용사분들잘 자르시는 분들 많지만, 뜨니까 머리를 수술 막 쳐가지고, 어 가이드 라인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위에 부분을 최대한 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밑에부터 이렇게 쭉쭉 올리는 것도 좋지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이 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시선을 어, 여기 안 뜨게끔 해주, 해드리면 그 가이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 관자놀이 쪽도 마찬가지고 좀 쳐주시고 위에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정리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벌써 거친 부분이 없어지죠. 수술 많이 치셔서 머리를 커트를 하시면 어안 좋은 건 뭐냐? 우리가 손님이 꼭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막 떠가지고 삐쭉삐쭉삐쭉 해가지고 이 라인이 이렇게 그 파져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어, 수술 많이 치셔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술 많이 안 치시고 먼저 커트 라인을 잡는 어떤 이런.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윗부분까지 살살 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되게 좋은 건 우리 손님이 밑에만 자르는 게 아니라 위까지 올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우리 미용사 초보용사 분들 자체에선 그래서 윗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도 한번 싹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고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부분을 한번 내려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벌써 여기 윗부분은 좀 정리가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빗으로 살짝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한번 같이 연결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 윗부분하고 중간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면 벌써 라인이 싹 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가이드라인 자체를 이렇게 좀 맞춰 놓고 밑에 부분을 치시면 되게 좀 빨리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귀잘 잡으시고 밑에 라인도 살짝 어, 먼저 막 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빨리 또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80도 정도 들어서 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윗부분, 맨 위에,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위, 아래. 아시죠? 그 맨날 얘기하는 거. 위, 아래.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벌써 어때요? 지금 현재는. 많이, 어그렇죠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던데그 <웃음> 어, 다음에 어좀 어, 초보 명사분들이니까 9mm 너무 바삭치는 것도 싫잖아 그러면 어 9mm 정도로 해가지고 탭을 끼셔가지고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올려주세요 너무 팍 올리면 안 돼요 여지껏 우리가 이 위쪽 가이드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밑에 부분 구렛나루 부분만 살짝 9mm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시고 귀 살짝 잡아주시고, 라인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탭을 빼신 상태에서 귀, 이렇게 귓바퀴 라인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귓바퀴 라인을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바로 이렇게 빗과 이렇게 클리퍼로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귀는 꼭잘 잡아주세요. 다치십니다. 그리고, 귀에 라인, 요, 요 구렛나루 라인은 요즘 트렌드인 이렇게 뾰족하게 자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야죠 근데 원래 제 블랙형은 원래 그렇게 잘랐었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뒷바퀴 라인도 돌려주셨고 바로 구렛나루 라인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요 라인이 일단은 정리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전에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옆머리를 잘라드리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앞에를 살짝 보시고, 요 부분 튀어나온 거 있잖아. 옆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이렇게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약간 옆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따로 그 연습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어, 많이 영상을 좀 보시면 알수 있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벌써 이 뻗치는 머리까지 다 정리가 음. 되죠 어때요 음. 그죠 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빗으로 위에 부분에 걸려있는 이 가이드라인에 약간 선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속에서 숱을 막 쳐가지고 삐죽삐죽 했던 머리들이 있었고 그 윗부분에 남아있는 어떤 그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좀 내린 상태에서 어, 위로 올려서 치는 거예요. 대신 팍 들어가서 치는 게 아니라 살짝 끝에만, 끝에만 들어서 이렇게 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층을, 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들고 많이 많이 치지 말고 끝에만 진짜 끝에만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이 커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팍팍 치는 것도 물론 칠 때도 있지만 어그 살살 쳐가지고도 아주 효과가 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그 부분을 하시면 이렇게 층이 안 나고 깔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삐죽삐죽 피어나게 있으면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가위로 살짝 정리돼서 이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 약간 깔끔하게 머리가 뻗치지 않고 또 이게 둥글잖아 그지? 네.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 부채꼴 모양으로 뜨는 거는 아주 마이너스고요 약간 둥근 모양으로 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옆머리는 얼추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또 보다가 우리가 끝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삐죽삐죽삐져 났다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한번더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손님들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또 한가지 또이 옆머리의 어떤 숙제를 우리가 풀었죠 옆머리 한번 가볼까요? 뒷머리, 뒷머리 쪽이 부분 많이 뜨죠? 네. 여기서 봐도 되게 많이 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딱칠 건데 중요한 건또위 뒤쪽에 머리에 수술 좀 많이 치셨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쳤기 때문에 어 내가 이게 제가 좀팍 들어가면 푹 들어가서 여기가 빵꾸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머리 자르는 거 보여 드릴게요 블랙